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쇼핑몰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객 CS 부분에서 좀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CS를 제일 원활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채널톡에 있는 팀장님을 모시고 제가 여러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톡의 세일즈와 제휴를 총괄하고 있는 김윤재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사실 판매자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음. 고객 전화 받는 게 음. 사실 너무 고통이고 그쵸, 당연하죠. 음. 그래서 웬만하면 전화 통화를 하지 않고도 고객을 조금 더잘 어, 응대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서비스를 찾던 중에 채널톡을 찾게 됐는데 해당하는 서비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볍게 소개해드리면 채널톡은 올인원 비즈니스 메신저입니다. 총 크게 네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내메신저와 채팅. 사이트에 유저가 들어오자마자 클릭 한 번만 하면 쇼핑몰과 엔드유저와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c r m 입니다 CRM은 유저랑 상담하면 유저를 통해서 그 상담 내용들을 저가잘 수집을 하고 추후에 마케팅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챗봇 그리고 통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챗봇을 뭐 많이 경험하신 것처럼 뭐 버튼을 클릭하면 미리 세팅된 그 응답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씩 답변되면서 자동으로 응대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묶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마케팅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CRM 기능을 통해서 고객의 정보들이 굉장히 잘 모아져요.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원하는 유저의 액션들을 통한 마케팅 메시지를 쉽게 날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 매출 올리고 싶은데 이번 달에 마케팅 버젯을 천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천만 원 해보니까 만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만명 중에 막 9,900명이 이탈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당연히 힘드시죠. 근데 네. 그걸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나가면 시작을 하는 거죠. 채널그 그렇죠. 트래킹 해줍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만약에 페이스북에 A라는 타, 그 캠페인을 보고 들어오면 어이 유저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캠페인을 보고 들어왔네? 인식을 해서 들어오자마자 타겟팅해서 메시지를 보내요. 오 안녕하세요. 누군누구님저 누구, 어, 몰랐어요. 트래킹의누군누구입니다 누구, 네. 네. 그래서 막 말을 시작해요. 근데 이게 네. 하나의 경험인 거예요.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네요. 맞아요. 말을 음 걸어줘요. 그러면서 오늘 회원가입하시면 저희가 일주일 안에 쓰면 그 할인율을 50%까지 들을 수 있는 쿠폰을 바로 제공해드릴게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유도해요. 이게 첫 번째 번호인 거죠? 두 번째 번호뭐 회원가입을 한 이후에 회원가입이 끝난 URL을 타겟팅 걸어가지고 또 말을 걸어요. 음. 우리 저번주에 가장 잘 팔린 상품 탑5 이렇게 돼요. 음.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음. 그래서 특정 상품의 생산 페이지로 랜딩을 시킵니다. 이거는 그 문자로 가나요? 아니면 어떤... 아, 이거는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음. 또는 유저의 상황마다 자동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드립니다. 어. 예를 들면 이미 사이트에 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온 사이트 팝업이다. 음. 또는 메시지를 날리는 기능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보내는 타이밍에 유저가 사이트에 없다, 네. 오프라인 상태다 네. 라고 하면 sms나 이메일 그때 보내요 음... 네, 조금,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네. 카카오 알림톡이랑 친구톡을 추가로 연동할 거예요 어... 네. 채널톡의 경쟁사는 카카오톡 어... 채널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네. 네. 그곳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로 또 확장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쇼핑몰 입장에서는 그 유저랑 상담할 때그 경험이 음. 상담만 하고 종료하면 끝나는 걸로 끝내면 음. 되게 마이너스인 거예요. 음. 왜냐면 저희는 이런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의 성장의 그 본질은 고객과의 그냥 고객의 소리다라고 음. 생각해요. 그러면 채널톡을 조금 더잘 사용을 우리 판매자들이 해보려면 어떤 방법을 조금 추천해 을 주실 음, 수 있을까요? 사실 너무 많은데 첫 번째는 마케팅인데요. 채널투고 쓰고 있는 국내외 그 비즈니스가 지금 누적으로 한 5만 3천 개 정도 있습니다. 네, 마케팅 기능을 보면 사실 저희 마케팅 기능의 핵심은 그 개발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음. 두 번째는 사실 상담의 영역이에요. 옛날에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되게 왕처럼 떠받들어주는 상담이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또 바뀐 1, 2년 전부터 바뀐 게 그것보다는 음. 감정적인 공감을 좀해 주면서 상담을 해 주고 아 맞아요 응원하시나요? 너무 들어 너무,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래서 전화 통화도 네. 하기 싫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사실 음. 그 모든 비즈니스의 CS팀이에요 음. 심지어 고객도 잘, 가장 잘 알아요 맞아요. 이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최근 30일 이내에 우리랑 채팅한 3일 이상의 유저들한테는 뭐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이 메시지를 보면서 다시 사이트로 불러일으키자 음. 이런 것들막 해보는 거죠 CS팀이 음. 고객의 공감 그리고 나서 고객에게 그 해당한 상품에 대한 추천 그러면서 고객을 조금 더 불러일으키면서 음. 저희 사이트에 긍정적인 그럼요. 영향을 미칠 음. 수가 있는 거네요. 하나의 펜을 만드는 작업과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일즈 채팅을 계속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네, 저희가 제가 실, 직접 실제로 눈으로 본 음. 케이스인데 그 명품 대행에서 판매하는 쇼핑몰이 있었어요. 네. 3년이 지났어요. 음. 3년이 지나니까 지금 얘기하면 누구나 알만한 명품 명품 커머스 응. 쇼핑, 쇼핑몰이 됐거든요 응. 이 업체는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응. CS팀이 한 15명에서 20명 사이 정도가 있어요 어, 그 중에서 어. 5명에서 7명 정도가 응. VIP만 달라붙어서 상담해주는 팀이 별도로 존재해요 어, 되게 재밌죠 응. 왜, 왜 그렇게 됐냐면 응. 3년 동안 고객들이랑 자꾸 대화를 하고 응. 자꾸 세일을 하다 보니까 친해졌구나 어, 친해지기도 하고 네. 이런 유형의 이런 고객들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네? 또는 네. 구매를 하네? 네. 네. 네. 라는 게 데이터로 쌓이잖아요 다섯 네. 명에서 일곱 명 되는 사람이 되게 재밌어요 VIP라고 인식이 되는 유저가 사이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마케팅을 쓸 거네요 어, 어. 이게 프로필이 예전에 상담했던 사람의 프로필이 네. 떠 있어요 네, 네. 기억하겠죠 이름이 뜨더라고요 지발복은 어, 상담하는 데이저가 네. 네. 누구다? 라고 음. 얘기하더라고요 어, 안녕하세요 VIP 누구누구님 다나, VIP 다나쌤 네. 또 오셨네요 쪽그 네. 쇼핑 오늘 뭐가 필요 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다그러 하고 뭐 쇼핑 끝날 때까지 제가 달라붙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 옆에 다니는 그 계속 대화하면서 네. 쇼핑이에요. 아, 매장이 진짜 방문한 것처럼 고객을 관리해 주는 군요 고객 CS 담당하는 직원은 이거를 같이 다시 하면서 다시. 이거를 해라 라고 하는데 <웃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채널톡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CS팀의 직원이 하나의 마케터가 될수 있고 고객을 제일 잘한다 그리고 고객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상품 소싱이나 이런 데까지 어찌 보면은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본부장까지도갈수 있는 어찌 보면은 그 개념이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요즘에 스마트하게 약간 고객들을 장대하는 방식들이 없을까? 라고 해서 바뀌고 있는 게 CS가 아니라 CX인 거예요. 네. CX가 이제 커스터머 네. 익스피리언스거든요. 네. 결국은 고객 상담이 아니라 고객 경험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애초에 근본적인 고객이 가져오는 문의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음. 얘가 다른 서비스에 비해가지고 비용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음. 있죠. 무료도 있지만 유료도 네. 있어요. 그 네. 서비스 의 차이점은 음. 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 채팅, 채팅 기능은 무료예요. 근데 네, 무료라고 하는 거는 사이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우측 하단에 네. 둥둥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네. 둥둥이 버튼이 둥둥 떠다녀요 근데 네. 네, 이거를 클릭해서 바로 문의를 할수 있는 건 무료인데 음. 그 문의가 들어오고 나서의 이제 유료물의 차이점이 있어요 음. 그래서 무료는 고객의 정보를 네. 저희가 많이 보여드리지 않아요 음. 최소한의 뭐 이름 네.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대신 이게 아니라 CRM 영역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고객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걸 베이스로 뭐 챗봇이나 마케팅 기능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들을 사용하려면 이제 채팅 기능을 유료로 바꿀 수 있어요. 음, 그럼 기본적으로 3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최저 3만 원. 네, 거기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면 쇼핑몰이 더 많이 매출이 올라가면 돈을 더 많이 내는 어찌 보면 같이 올라가는 개념이네요 유료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뭐가 세팅해야 되거나 설정해야 되는 것들은 없나요? 네! 일단 개발자는 아예 없어도 된다고 라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뭐 매출이 막 이렇게 월에 5억, 10억, 100억 이렇게 나는 케이스 아닌 이상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웃음> 될수 있습니다. <있으면>. 네. <웃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냥 마우스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설정하고 바로 그 사이트에 올리고 이한 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음. 채널톡에 있는 서비스들은 고객을 어찌 보면 내 고정 고객으로 만들 수 있고 단골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의 내용들인 것 같아요 리뷰 부분에서 고객들이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네 라는 걸또볼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카카오 싱크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채널로 고객들을 유도를 시켜서 회원가입을 쉽게 하고 고객들한테 리마인드 광고를 할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채널톡은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라 부분으로 어찌 보면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신 채널톡의 김윤재 팀장님,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네, 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되게 많은 고민들과 힘듦이 들 있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 팀은 굉장히 잘 해결해,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프로덕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저 저희 팀에 궁금해하시는거나 또는 고민이라는 게 가볍게 있다면 저희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 바로 문의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 걸어주시면 제가 바로 응대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CS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CS 표본을 한번 볼수 있는 경험이 <웃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